유튜브는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아 그게 궁금한 사람들도 많겠다 왜냐면 유튜브는 또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음 유튜브는 진짜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유튜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거를 보다보면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어떤 재밌는 영상이 있으면 갑자기 막 이슈가 돼서 확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인기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영상 앞단에 광고 붙는 것들이 있어요 좀 랜덤인데 광고가 붙은 걸 시청자들이 광고를 보면 광고 수수료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스킵하면 공평하지 스킵하면 광고료가 오지 않아요 스킵하며 광고료가 없고 사람들이 그거를 광고를 계속 봐주면 거기에서 이제 광고료를 받는거지 저희가 조금씩 그게 이제 한명 두명 만명 십만명백만명 이렇게 쌓이면서 수익이 이제 발생되고 그걸 저희가 어 저는 mcn 이라서 이제 제 소속 mcn cj 에서 바로바로 주는데 이제 한달 뒤에 정산해 가지고 주시는데 제 본인이 아직 MC인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계좌로 바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얼마가 얼마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이거를 환전신청을 딱제 통장 등록해가지고 딱 하면 다음날인가 일주일 뒤인가 어쨌든 되게 빠르게 통장에 바로 찍혀요 바로 들어오죠 광고 열심히 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광고들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 a